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 진도준과 윤현우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려 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품의 결말이 원작 소설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스태프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렸다는 소문까지 있으니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피록의 경우처럼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스토리 구성일지, 아니면 파격적인 반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지 기대가 드네요. 14화 마지막에서 진도준은 윤현우를 만납니다. 이때 진도준의 대사를 들어봐야 하는데요. 우린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서도 다른 세계에 산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사로 보면 언제나 윤현우와 진도준은 같이 공존해왔다는 뜻이고 진도준이 인생 1회차에서 윤현우였을 때는 윤현우는 진도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유년으로 죽으면 진도준으로 태어나고 진도준으로 죽으면 유년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1회차 때는 진도준은 죽었지만 2회차에서는 진도준은 살게 되었죠. 이로 인해 마치 영화 나비효과처럼 미래에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서민영은 진도준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그 자리를 지키려고 진양철도 진도준에게 말했죠. 나를 가장 빼닮은 우리 손주라고 결국 진도주는 복수로 시작한 순양가문 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인도 진양철처럼 점점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러다 순양그룹의 총수에 오르고 많은 돈을 갖게 될때 무언가 허무함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윤현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에 빠지겠죠. 그래서 진도주는 선택합니다. 다시 미래를 바꿔보기로 마음을 먹죠. 진도준은 윤현우를 순양그룹에 입사를 시킬 것입니다. 윤현우는 본인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할 것이고 진도준은 그런 윤현우에게 순양 마이크로 파일을 주며 비자금을 수거해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진도준은 윤현우를 죽이게 됩니다. 이유는 진도준 본인이 사망하면 윤현우로 태어나서 아무 힘없이 괴로움을 또 겪어야 하는데 윤현우를 죽이면 재벌가 진도준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미래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양에 복수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순양 생명과학에 투자하는 어머니를 미리 말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양의 누군가가 죽인 것처럼 보이게 비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살해해서 윤현우를 복수해 불타게 만들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진도주는 윤현우를 믿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말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